6강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요. 자, 앞서 강의까지 내 목소리를 직접 쓰던 아니면 타입캐스트를 이용해서 목소리를 만들어서 어, 성우의 목소리처럼 해서 집어넣던지 간에 어쨌든 영상에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집어 넣을 수 있게 됐잖아요. 자, 그러면 거기에다가 어, 목소리하고 똑같은 타이밍에다가 자막을 한번 넣는 방법을 써볼 거예요 어, 만약에 여러분들이 영상을 촬영을 하셨을 때 여러분들의 육성이 직접 들어간 무슨 설명하는 영상이나 브이로그 같은 걸 만약에 촬영을 하셨다 그러면 동영상 자체에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도 충분히 내용 전달이 되긴 하죠. 하지만 어, 불분명하게 발성을 한다든지 하게 되면 내용 전달이 잘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발음을 정확하게 했다 하더라도 화면에 자막이 있으면 훨씬 더 내용 전달이 더잘 되는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같은 거 보시면 요 자막을 적재적소에 요약을 해서 넣는 분도 있고 아니면 말하는 토시 하나 안 빼놓고 그냥 다 타이핑을 하는 케이스도 있을 건데 어쨌든 자막이 영상에 포함되어 있으면 훨씬 더 정보 전달은 잘 된다라는 걸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이번 챕터에서는 이번 6강에서는 요 여러분들의 그 나레이션에 딱 맞게 마치 노래방에서 가사가 흘러가는 것처럼 어, 여러분들의 나레이션에 딱 맞게 자막을 넣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냥 이거는 자막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화면에 글자 넣는 강이겠죠. 자, 우리가 내 목소리가 이제 어디서 나오는지부터 차단해야 되는데 대메뉴로 빠져나와 버리면 어, 여기는 직접 배경음악만 보이게 되고요. 내 목소리가 안 들려요. 그래서 내 목소리를 확인하고 싶을 때는 사운드에 있겠죠 그러니까 오디오 부분은 눌러주면 아 숨어있는 것들이 다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내 목소리가 시작하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자 여기 위치를 딱 맞춰놓고 대메뉴로 나와요 자 그런 다음에 텍스트 세번째 메뉴입니다 대메뉴에서 세번째 메뉴인 텍스트를 눌러주시고 텍스트에도 보면 하나 둘셋네개네 네 개의 메뉴가 있어요 거기서 글자에 관한 것들은 어, 스티커를 제외한 나머지는 글자에 관한 것들이고, 스티커는 글자는 아닙니다. 이건 추후에 따로 설명할 거예요. 자, 텍스트 추가를 누르시면 직접적으로 글자를 입력을 해서 쓸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텍스트 추가를 한번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타입, 글자를 넣어라 라는 부분이 나오잖아요. 그죠? 자, 그럼 여기다가, 어, 처음에 원고 기억 잘안 나시죠? 자, 원고의 내용을 저도 한번 보면서 여기다가 입력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뭐라고 했었냐면 느 처음에 이렇게 썼어요 자연 속에서 자다 쓰지 말고요 딱 이까지만 쓸게요 음, 말에 맞춰 가지고 너무 한꺼번에 많이 쓰면 이 글자가 한 줄에 다 들어가기에 너무 작, 작아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적당히 쓰고 자이 글자를 이렇게 하면 사이즈를 좀 조절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를 돌리면 이렇게 회전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적당히 조절하셔가지고, 글자의 크기나 뭐 회전 같은 걸 조금 보세요. 자, 그리고 나서 글자를 이렇게 잡아서 밑에까지 이렇게 내려놓으면 됩니다. 뭐, 가운데다가 있어도 되고, 밑에 있어도 되고, 자막의 위치는 크게 뭐, 어디에 놔둬라라는 그런 규칙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두고 싶은 데다가 그냥 두시면 됩니다. 글자 크기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렇게 조정을 하고, 자, 체크를 합니다. 자, 그리고, 자 이렇게 해서 원하는 위치를 잡아 나가면 되겠죠 자 이거 움직이다 보면 화면에 파란 색깔이 탁탁 이렇게 줄이 보일 때가 있는데 그 파란 색깔이 있을 때가 가운데라는 뜻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글자가 화면에 입력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 글자는 화면에서 기본적으로 3초 동안 유지가 돼요 타임 인디케이터 위치로부터 생성이 돼서 3초만에 얘가 탁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3초보다 길게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 되고 3초보다 짧게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얘도 자르기 기능이 있으니까 분할 기능을 써서 종교하게 작업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어쨌든 자연 속에서 라고 글자까지를 쓰고요 자그 다음에 지금 이 내용이 자연 속에서 또 하루를 맞이합니다 시작을 해서 뭐 정성을 담은 드립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하고 쭉 이어지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이어지는 내용을 쭉쓸때 음, 그냥 하나하나씩 입력을 하는 방법이 있고 연달아서 입력을 쭉 한꺼번에 하는 방법이 있는데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글자를 꾸며줘요 자, 글자가 지금 별로 안 예쁘잖아요 그죠? 입력만 했어요 내용 수정을 만약에 또 하고 싶다면 여기 연필 모양을 누르면 내용 수정을 또할수 있습니다 자, 연필 모양을 눌렀을 때도 여기에 글자에서 쓸수 있는 메뉴들이 쭉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얘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스타일을 눌러도 얘가 나오게 되고요 자 그럼 제일 처음에 보이는 게 글꼴이 보이잖아요 그죠? 자 글꼴은 한국어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쭉쭉쭉쭉 늦다보면 끝에 아랍어까지 나옵니다 서체겠죠 우리한테는 필요 없는 것들 우리는 영어하고 한국어 정도만 있으면 될 거예요 자 한국어에 들어가서 또 위아래로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을 해보시면 많은 서체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한테 이 서체가 지금 마음에 드느냐 아닐 수도 있을 거예요 자 만약에 폰트가 마음에 안 들면 끝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파일 업로드를 해서 내폰 안에 있는 내 폰이죠? 내폰 안에 있는 어, 글꼴을 업로드를 시켜주면 되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그걸 당장 설명하기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자 캣컷에서 글꼴 추가하는 부분은 제가 따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본 글꼴만 쓸게요. 자 기본 글꼴도 괜찮은 글꼴들이 많아요. 저는 여기서 어, 요런 나눔 명조체라든지, 좀 진지하게, 혹은 뭐 이런 것도 괜찮아요. 한드라고 조금 두꺼운 서체들이 있거든요. 동글동글하게 귀여운 거. 자, 요걸 골랐습니다. 자, 체크하시면, 이렇게 바뀐 거 보이시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꾸며줄게.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어요. 서체를 이제 골랐으면, 서체 바로 옆에 보면 스타일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를 수가 있어요. 요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보이시죠? 자 이런 것들도 할수 있고요. 가장 기본적인 이런 것들도 할수 있고 만약에 이런 기능을 쓰기 싫다. 여기 있는 게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다. 라고 하시면 그냥 안 쓰겠다. 누르시면 됩니다. 그 대신에 여러분들이 일일이 다 바꿔야 돼요. 일단은 글자 자체의 색을 변경할 수 있는 기능이 여기 있어요. 자 글자가 변하죠. 자 여기 있는 색깔이 만약에 마음에 안 든다. 띠에 있는 색깔이 만약에 마음에 안 들면 이 부분을 클릭을 해서 이렇게 컬러 피커라고 부르는 시스템이거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을 고르셔가지고 쓰셔도 무방하고요 아니면 스포이드 기능을 이용해서 화면상에 있는 어떤 특정색을 내가 쓰고 싶다 그러면 그 특정색을 이렇게 골라주면 돼요 이렇게 하면 이 색으로 글자가 색이 바뀌게 되겠죠 밑으로 이렇게 하면 주황색으로 또 글자 색이 바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그냥 써주시면 될 거예요 저는 그냥 흰색 했어요 불투명도 조절하면 글자 자체의 투명도가 조절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획으로 넘어가면요. 글자의 테두리를 의미하는 건데 이거 잘안 보이시니까 제가 약간만 크게 만들어 놓을게요. 나중에 줄이면 되니까. 자, 글자의 테두리를 만약에 까만색으로 넣겠다. 그럼 까만색이 들어가요. 두께를 더 올리면 두께가 점점점점 늘어나서 테두리가 좀 까맣게 보이게 되겠죠. 뭐 이런 색깔 노란색을 쓰셔도 되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으로 이렇게 바로 바꾸면 됩니다 노란색 테두리 하니까 글자가 잘안 보이죠 그럼 또 글자는 좀 어두운 색 해주시면 이렇게 잘 보일 겁니다 좀 촌스러운 것 같네요 글자 흰색에획은 음, 저는 그냥 검은 색깔 할게요 그리고 두께를 조금 많이 두껍지 않도록 조절하겠습니다 자 이러니까 또렷하게 잘 보이죠 자그 다음에 캔버스 캔버스는 이 글자가 배치되어 있는 이 네모 박스 있잖아요 이 네모 박스를 제가 위로 좀 올릴게요 글자를. 자, 이 네모 박스를 캔버스라고 부르는데 이거 왜 균형이 안 맞죠? 회전이 됐어요. 자, 여기서 캔버스를 누르면 글자 뒤에 박스의 색깔이 조정이 돼요. 그리고 불투명도 조정할 수 있죠. 자, 이것도 좀 세련되게 까만색으로 해서 좀 불투명도를 살짝 주면 이렇게 글자가 또렷하게 잘 보이는 세팅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자그 다음에 여기도 좀더잘 보이게 크게 해놓고 작업할게요. 그림자. 자 그림자는 글자에 떨어지는 그림자 테두리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 테두리도 색깔 골라주시고 그 다음 불투명도 조절하시고 그 다음 흐린 정도 조절하시면 뿌옇게도 되고 선명하게도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 조절하시고 그 다음에 위로 좀더 올리면 거리, 각도 이런게 조절되거든요 그래서 이런걸 잘 이용하시면 글자의 입체감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테두리, 글자의 획색깔 있죠 테두리 색깔하고 요걸 적당하게 조절을 하시면 이렇게 두께감이 있는 글자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느정도 조절이 됐으니까 저는 얘를 작게 줄여서 밑에다가 이렇게 배치를 해놓을게요 자 요정도 이게 조절을 하시면 각도가 잘안 맞을 때가 있는데 이거 잘 이렇게 크게 했다가 작게 했다가 줄이면서 각도 조절을 한번 해보시면 잘 맞을 때가 있습니다. 이게 약간 탁탁 걸리는 느낌이 들어서 좀안 맞는 것 같은데 하여튼 하다 보면 되긴돼요자 이렇게 조절을 했어요. 지금 안 맞죠?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자 글자는 이 정도로 줄여놓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길면 다음 문장이 다안 들어가니까요. 자 이렇게 내가 글자를 꾸미고 싶은 것들 자그 외에 보면 뭐 스타일에 뭐 그림자 간격 굵은 기울인꼴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한 번씩 눌러 보시면 어떤 기능인지 대충 다 알아요. 글자 크기를 여기서 조절할 수도 있고 뭐 글자 사이의 간격도 조절이 가능하고 뭐 여러분들 워드 같은 거 써보셨으면 이런 기능들 한 번씩 다 써봤을 거예요. 그런 기능들이 안에 숨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글자 굵게 만들기 기울기 밑줄 이런 기능들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자그 다음에 편집 효과로 가면 이렇게 다 만들어서 세팅되어 있는 것들이 나옵니다. 이거 누르면 글자가 그렇게 세팅이 될 거예요. 이것도 안 보이니까 살짝 굴려서 뭐 이런 식으로 세팅이 된다는 얘기죠. 이런 거 누르기만 하면 바로 바뀌어요. 안에도 또 많이 들어있는데 뭐 저는 여기서 딱히 마음에 드는 건 없어서 잘안 쓰는 편이에요. 이 안에 있는 것들. 저는 그냥 기본적인 것들 몇 개만 조절해서 좀 예쁘게 만드는 걸 좋아합니다. 자, 말풍선 들어가 보시면,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말풍선 형태가 만들어지고, 그 안에 글자가 들어가는데, 요 말풍선 썼을 때, 글자의 배치가 좀 마음대로 잘안 되는 특성이 있기는 합니다. 나는 줄을 여기서 한번 끊고 싶은데, 줄 바꾸면 안 된다든지, 뭐, 요렇게 말풍선 밖으로 글자가 삐져나가는데, 그런 희한한 경우가 좀 발생하기도 해요. 자,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애니메이션, 차트에 설명할 때 한꺼번에 하도록 할게요. 그냥 글자가 움직인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글자가 등장할 때 이런 여러가지 방법들로 화면에 나타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안 쓸게요. 자 자연속에서 라고 제가 한 문장을 한 단어라고 하면 되겠죠. 한 단어를 여기다가 입력을 했어요. 이거 계속 눈에 거슬리네요. 평, 이 중간 안 맞는 거. 자 이렇게 해서 가운데 세팅을 딱 해놨습니다 자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제대로 맞췄는지 자연 속에서 또또 또, 여기서 또가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자연 속에서 또또한 요정도가 되겠죠 자연 속에서 그러면 여기까지만 이렇게 줄여서 또 들어보는 겁니다 자연 속에서 또 하루를 맞이합니다. 어, 또 하루를 맞이합니다. 그러면 여기쯤이겠죠? 자, 여기다가 텍스트 추가를 눌러요. 자, 텍스트 추가를 누르면 내가 바로 앞에 어떤 글자의 모양을, 아이고, 닫아버렸습니다. 어떤 글자의 모양을 만졌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이 꾸며진 것 그대로 넘어갑니다. 한번 터치를 하시고, 자, 여기 연필도 한번 누르시고, 체크하고, 이렇게 한번 만졌잖아요. 그죠? 그럼 이 만진 게 묻어서 넘어가요. 자 그러면 여기서 텍스트 추가를 하시고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넣어 볼게요. 자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체크. 그러면 글자를 꾸며줄 필요가 없죠. 앞에 거고 똑같은 상황이 된 겁니다. 자또 플레이해 볼게요. 또 하루를 맞이합니다. 아, 음... 맞이합니다요 시작합니다가 아니고. 또 하루를 맞이합니다. 네, 또 하루를 맞이합니다. 되게 말을 빨리 해서 여기까지 끝났거든요. 그러면 여기까지 줄여야겠죠. 자, 이런 방식으로 말이 시작하는 부분을 찾아서 또 어디까지 끝나는지를 들어보고 또 이걸 잘라서 줄이고 하는 방법이 아주 고전적인 방법이에요. 근데 이게 맞는 방법이에요. 쭉 이대로 그냥 하시면 되는데 제가 여기서 꿀팁을 하나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일일이 타이밍을 맞추지 마시고요. 한, 문단, 한 문단이 한문단꽤 많은 멘트가 쭉 나온다고 치면 이걸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자, 스타트는 여기서부터 똑같이 가는데 끝나는 위치를 찾습니다 잘 봐요 자, 사운드에 들어가시면 오디오에 가면 내 목소리가 끝나는 데가 어딘지 알 수가 있어요 내 목소리가 여기는 무음이 들어가니까 여기서 끝나거든요 요 산모양, 산맥 모양이 끝나는 데가 파형이 끝나는 데가 내 목소리가 끝나는 데겠죠? 여기서 끝나요. 이게 시간이 15초라고 돼 있습니다. 그걸 기억해놨다가 밖으로 나오면 여전히 얘도 15초를 가리키고 있겠죠. 자, 근데 시간을 기억해놓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다시 텍스트로 들어가서 앞으로 다시 넘어갈 거거든요. 그럼 이거 기억해놓은 게 소용이 없죠. 자, 앞으로 넘어가서 얘를 누르시고 쭉 잡아당겨서 15까지 갑니다. 일단은 이 정도까지 가요. 자 그리고 다시 오디오를 눌러봐요 어, 대충 맞는지 보는 겁니다 좀 많이 땡겼다 싶으면 자 여기서 다시 텍스트 넘어가서 얘를 조금만 안쪽으로 더 넣어 주면 되겠죠 자 요런식으로 몇 번만 비교를 해보시면 끝나는 위치를딱 정확하게 맞출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딱 맞췄죠 자이 상태에서 자 다시 어디를 가느냐 한번 보세요 자 텍스트로 가요 자 이건 전부 다 모든 내용이 뭐라고 나레이션이 나오는지 전부 다 자연 속에서가 쭉 나와 있잖아요. 자, 이 상태를 일단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글자는 딱 예쁘게 세팅해 놓은 이 상태를 유지를 합니다. 만약에 수정할 게 있다고 치면 이 상태, 지금 이 타이밍에서 수정을 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자연 속에서가 어디까지지 들어볼게요. 아, 자연 속에서 또 자연 속에서라고 합니다. 자, 다시 들어볼게요. 자연 속에서 또 또라고 하기 바로 전에. 그죠? 여기쯤이었어요. 자, 여기를 몇번 들어보시고 잘라요. 그 다음 여기서 또 들어요. 아, 하루를 맞이합니다. 하루를 맞이합니다. 자, 여기서 또 잘라요. 또 들어봐요. 오늘 아침엔 늘 마... 늘 넘어가기 전까지. 오늘 아침엔... 오늘 아침엔... 하고 여기 끊어요. 자, 그리고 또 플레이. 자, 늘 마시던 믹스커피 대신 까지 들어봅니다. 늘 마시던 믹스커피 대신... 자, 그 다음에 끊고 정성을 담은... 까지 들을 거예요. 정성을 담은... 끊고... 드립커피 한 잔으로. 드립커피 한 잔으로까지. 그 다음에 마무리는 하루를 시작해볼까 합니다. 를 시작해볼까 합니다. 자, 됐죠? 자, 여기까지 쭉 해줘요. 다 통통통 잘랐잖아요. 자, 그 다음에는 뭘 하느냐. 하나씩 선택을 해서 수정을 합니다. 자, 그리고 기존에 썼던, 입력했던 내용을 지워버리시고, 여기다가 실제 내용을 넣어요. 맞이합니다. 런데 자꾸 시작합니다. 라고 넣고 있네요. 뭐, 어찌됐든, 이는 크게 상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넘어가서, 기존의 자연 속에서 지워버리고, 오늘, 아침, 엔 자, 여기 또 선택하고, 늘 마시던 믹스커피 대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드립커피 한 잔으로 정성을 담은 자 여기는 드립커피 한 잔으로 자 마지막에는 좀 문장이 길어요. 하루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까지 마무리 했습니다. 자, 앞에서부터 한번 볼게요 자연 속에서 또 하루를 맞이합니다. 오늘 아침엔 늘 마시던 믹스커피 대신 정성을 담은 드립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끝나죠 자,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장점은 뭐냐 하면 어, 멘트를 시작하는 타이밍을 일일이 찾을 필요가 매번 찾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끝나는 데까지 연장하거나 줄이는 작업도 할 필요가 없어요 어, 한 번만 쫙 들어봐서 탁탁탁탁 토막치듯이 끊어놓고 글자만 바꾸면 됩니다 어, 굉장히 쉬운 방법이죠 그런데 단점도 있어요 어떤 단점이냐 하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최초에 자연소개서라고 글자를 넣었잖아요 그죠근데 이거 입력을 싹다 이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뭔가 서체를 바꾸고 싶거나 할 때는 일괄적으로 바꾸는 기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작업하실 때는 최초에 글자를 예쁘게 세팅해 놓는 거 있죠 이거를 잘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토막을 쳐서 내용을 바꾸셔야지 좀 편하게 이중 작업을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서체를 좀 바꿔야겠다 생각해 보시면 지금 서체를 바꿔야 될 작업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이나 그 작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좀 주의를 하시고 작업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네, 어, 자막을 넣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그 자막 글자를 꾸미는 방법, 예쁘게 만드는 방법 그리고 어, 나레이션이 만약에 있다면 그 나레이션에 딱딱 타이밍 맞게 글자를 끊어서 입력하는 방법, 그 꿀팁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강의 마무리하도록 할게요.